g one four four zero five. a d y South east. The o p l e You w a t h e in t a r i n a r s 근데 다원 어느새 참. 그렇게 많이 주겠으니. 여긴 뜨셔봐요. 플랫폼을 두 대로 는데 뜨셔야지. 왜안터지왜안 터질까요? 지금 총으로 쏘면서 왜안 터지지? 하세요. 시 포를 네. 바꿔볼게. 포다 막고 있는데 아 죽네요. 아, 그포 종류가 있잖아요. 혹시 H 타면서 더 보이세요? 아, 그렇네요. 포폭탄인가? 그거, 그거 대인용 포폭탄이 필요해. 기갑에 아무도 더 잘해나가. 아니요, 아니요. 아, 그거 맞아요. 그거 처음에 쏘는 거 맞아요. 그거 쏘세요. 디그리스 노력할 거예요. H A T는 히트고요. 그건 대 전차고요. H는 대 인이고요. A P E 어쩌고 A P 어쩌고는 날탄이라고 해서 그것도 전차용 맞습니다. 내 아무튼 보니까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으아아적재지이 프린트 아직 있습니다. 오우우 소리 빨리! 뭐하는거야? 정면! 마리드 아 그만 쏴요 마리드 그만 쏴요 이 페이드 그만 쏴무럭까돼 엠페스트 무럭까지 이거 다 빨간색인데 운전이 아니라 포로 아니에요? 9, 나. 아 그거 보자 운즘이라고 하셔서 왠지 리트가된입니다아 수리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말이들 수리해서 아, 갖다 놔야지 베이스로 셀프 시켜야지 아. 오케이 그럼 가져다 놔주세요 틀려먹고있어나 지르 지레지레 지르 지레 지레 헬라닌 지르 조심 지르 네, 내헬라인 정문에 있는데 일단 헬라닌 이거. 틀레머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마을 레으로는 이제 틀레머 필요 없어 그거 해봐야 대인질이 아니에요? 대 전차도 있을걸요 네 아까 전에 제 오히려 슬래머가 핫 네, 아까 전에도 저이프리트 끌고다니 이프리트인줄말했지 끌고 다... 끌고다니다가 전차 때문에 터졌잖아요 이것도 훔쳐야 되는. 기지를 돌려보내서 재활용 할겁니다 얘네요? 네 얘네 재활용 준다 아니아니 이거 말이드는 그냥 <웃음> 세이브할 거고 저 슬래머는 재활용해야죠 가능한 어? 왜 드세요? 네 저거 엄청 신기한 거같은요 적군이요? 아..아뇨? 우리 편이죠 봐봐요, 이거 무슨 일인지 말하는지 무슨 일인지? 잠깐만요 도와드리지. 메디 지뢰 태웠어요. <웃음> 메디 아, <적군이> 어디 있는지 <웃음> 몰랐어요. 아, 저적군바로 아, 앞에 있어요. 어때요 <웃음> 이제 탐 이제, 됐어요? 어, 이제 됐어요? 어 뭐야? 아하가하가야겠는 <웃음> 어? <웃음> 아, <웃음> <당황했는 웃음> <같았구만. 웃음> 됐다 됐다 아나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지? 룰이? 지상이 멋있게 다 분대 관련된 거야 아닌니까 4군데가 색된적이 있을 때2들를 그럼 즐수 있다 이거가? 네네네. 까지여러분 아픈 깨꾸만. 아니 제가 다른 분대가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 된 거예요. 완료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죽이면은 저을 그때 떨어지던데?